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NX11을 쓰시는 분을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1에는 10에 없던 기능이 하나 더추가됐습니다 Converter to PM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2D 도면 있죠 드로잉 도면에 만들어 놓은 이런 치수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PMI로 변환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느냐? 잘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잘 안됩니다 여러분이 치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잘 되는 경우는 이런 섹션 뷰 있죠? 섹션 뷰에 그려놓은 치수는 정확하게 잘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기타 나머지 투영도에 투상도에 만들어놓은 이런 치수들은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PMI를, 그 PMI 치수를 기입할 때의 그 방식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데에다가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PMI 정보를 기입하기보다는 뭐 정확한 거점에서부터 거점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부터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치수들은 어떤 치수들은 정확하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때는 약간 어 변형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버터트 PMI는 섹션 뷰 전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90% 이상은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섹션 뷰에 그은 정보들은 예, 그렇죠 음, 이렇게 PMI, 저, 저, 저, PMI로 정확히 넘어가는데 나머지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PMI 폴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했던 예제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 도면을 작성했던 건데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어떤 거는 정확히 넘어오는데 어떤 거는 정확히 안 넘어옵니다 자아이소메트릭으로 해놓고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딨죠 예, 다 지워졌나요 예 저장 한번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도면 파일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무식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드래프팅 툴에 보시면 컴바터 투 pmi 라고 있습니다 리셋 한번 하시고요 자 타입이 여러 가지 있죠. 드로잉이랑선 우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있죠. 이 드로잉 파일 전체를 그래서 음, PMI로 변환시키는 거고요. 시트랑선 현재 시트가 몇장 있습니까? 한 장밖에 없죠. 시트가 여러 장 있다 그러면 여러 장을 다 PMI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드로잉 하시면 되고 시트랑선 내가 이 중에서 시트를 골라 할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트가 한, 하나의 파일 안에 시트가 한 다섯 장 있다. 그 중에서 나는 1, 2 번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거 쓰시면 됩니다. 어? 뭐올시다 하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어 뷰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한 뷰만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gmi 정보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예요뭐다 넘기고 싶으면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요 저는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걸싹다 넘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로잉을 하겠습니다 무난하게요 그러면 convert option f i 요 파일 뭐 유지 아이가 제공해주는 이특정의뭐 그냥 변환 배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파일을 쓸 수밖에 없죠. <웃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파일이 없으니까요. 알죠. 그리고 세팅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특별히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죠? 예, 특별히 뭐 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요 프리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뷰어 땅 눌러보시죠. 그러면 잘 보시면 치수가 빨간 게 있고 까만 게 있죠. 까만 치수는 PMI 정보로 변환이 안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간 것만 정상적으로 변환이 될 거다. 이거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치수를 다른 뷰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렇죠? 좀 그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2 6이라는지5 0이라는지 이런 지수들은 정상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왜냐면 얘는 모서리가 여기인데 이 모서리 같은 경우도 이 모서리가 될 수도 있고 뒤에 모서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어이 모서리 문제죠 어느 모서리하고 어느 점하고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가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치수를 거실 때 여러분이 보통 이제 거점하고 연결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런 선이 있죠. 선하고 얘의 센터. 얘 센터가 어 포인트 레퍼런스를 해볼까요? 이 센터죠. 어떻게 치수를 매기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 얘의 센터 있죠? 센터마크 떴을 때 이렇게 치수를 한번 걸어보죠.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리뷰 한번 체크해 보죠 그럼 정상적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수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94 있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이런 치수 같은 경우는 이런 섹션 뷰에다가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만들어 보죠 어 치수를 하겠습니다 자 전원 리셋 한번 하고요 타이번, 포인트,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없는데 어떻게 잡죠? 요걸 하겠습니다. 교점 스타일로 하죠?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하면 첫 번째 점이 잡힌 거예요. 두 번째 점 잡을 때도 요걸 하겠습니다. 찍고, 찍고, 그러면 요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움직이느라고. 다시 한번 그려야겠습니다. 자, 빠르게. 포인트, 포인트를 하셔가지고, 이 선, 이 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한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이거 프리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94는 정확히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치수는 이중이니까 결국은 뭐란 얘기입니까? 이쪽은 필요 없단 얘기예요. 이건 지우시란 얘기입니다. 맞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이게 지금 일반 구멍, 그냥 뭐 회전으로 한게 아니라, 구멍 그 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구멍 정보가 남아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구멍 정보를 표시해보자. 그리고 여기다가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해볼까요? 선형치수를 리니어로 하셔가지고 콜아웃 정보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요거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렇게 만들어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고 요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한데 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쪽에다 춤을 뺄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다 넘어갈까요 아니면 어느 하나만 넘어갈까요 프리뷰해 보시죠 예 요거는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될수 있으면 뭐 여기다 이렇게 기입하면 어떻습니까 저 속에 보일 거잖아요 그렇지만 섹션 뷰 같은 경우는 선이 정확히 보일 거지않습니까 이런데 기입하기보다는 이런데 기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십칠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구멍이니까 될수 있으면 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방향이 틀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가지고 콜라우 정보로 얘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림없이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뷰어를 꼭 하셔가지고 어떤 치수가 잘 넘어가고 어떤 치수가 안 넘어가는지 60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있죠? 4 0이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죠. 왜 이런 치수로 해서 40인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24도 마찬가지죠. 여기 THRU, Throw 관통되는 부분의 치수가 24니까 이런 치수 40, 24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60 같은 경우는 여기다 달기 보다는 여기에 다는게 낫다는 얘기예요 49는 이쪽은 필요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어느 정도 프리뷰에서 까만 치수가 없고 다 빨간 치수로 됐다는 얘기는 이제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누르시고, 현재 이 드로잉 하셔도 되고, 시트 하셔도 됩니다. 이 시트. 그 다음에 예, 프리뷰 해보고요. 어플라인 누르면 변환이 됩니다. 아니면 뭐 뷰를 선택해 볼까요? 저는 뷰에서 이 뷰, 요거 세 가지만 넘겨 보겠습니다. 얘는 정상적으로 잘 넘어가지,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 있죠? 프론트 1, 어서 2, 뭐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이름 못 바꿉니다. 저쪽에 있죠? 3D 영상에서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OK 누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전에 변환된 정보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아까 제가 지우긴 지웠지만 변환 정보가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변화 한번 변화된 거를 건너뛰고 새로 변환될 것만 변환하고 싶으면 스킵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몽땅 사, 새로 덮어 써서 이전에 거싹다 지워버리고, 그렇죠? 새로 만들겠다 그러시면 딜리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딜리트. 쭉 뭔가 깜빡이 슉 지나갔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해보자 어? 아무도 표시 안되는데요? 그렇죠? 모델 변 눌러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랑 얘랑, 어, 프론트 했나요? 예, 세 가지가 생기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일단, 어서,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수가 들어온게 보이시죠? 얘 예, 어떻습니까? 거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왜냐? 뒷모서리에 잡혀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겠죠? 자그 다음에 프론트 예 이런 지수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거이 보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신경 써 여기서 움직이나요? 잘안 움직인다 이거 그렇죠? 저쪽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제가 두개 만들었나요? 자, 그 다음에 단면 있죠. 단면이 가장 정확하게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치수들이 정확히 넘어오니까 될수 있으면 이쪽에 사기보다는 어떻게요? 저쪽에 사는 게 낫습니다. 그 이쪽에서 뭐 스타일 같은 거못 바꿉니다. 있는 그대로 넘어오는데 이거는 한번에서 이렇게 100% 만족스럽게 넘어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봤는데 어, 처음에는 거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해보면서, 어,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이게 여기, 이게 섹션 뷰에 있어야겠네? 이게, 어, 치수 거는데, 치수 거는 방식이 좀 잘못 걸렸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좀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예, 이렇게 한번 넘긴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경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 또, 여기서, 어, 이거 하셔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변경한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모든 시트 하셔도 되겠네요. 시트 1번 잡으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이미 변환된 거 건너뛰고 하셔도 되고, 새로 싹다또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치수는 지우시고, 여기 60원, 여기 걸리면 안 되겠죠? 여기 걸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홈에서요. 여기 60만 먼저 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걸 하셔가지고, 여기 센터, 요 교점, 두 번째 것도 요거 누르시고, 얘랑 얘랑, 클릭하겠습니다. 그러자죠.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요. 어, 글자 크기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수 크기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팅에 들어오셔. 아, 이게 얘까지 잡혀서는 런예요 예, 얘, 얘 세팅에 들어오셔 가지고 글자 크기 얼마나 잡혀있나요? 3.5로 잡혀있죠. 3.5 어, 얘도 다 3.5일 겁니다. 근데 얘가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다 텍스트 디멘 텍스트 30분으로 되어있죠 예. 요 뷰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요거 누르시고 예, 뷰를 잡으시고 요 뷰만 내리겠다 다 빨간색이죠 자 프리뷰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apply 다터퍼서버리죠 delete 예. 아 이게 왜 이런 메시지 뜨는지 아십니까 현재 내가 변환할 뷰가 워킹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요. 얘가 지금 현재 이게 워킹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덮어서 를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뷰를 워킹으로 해놓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뷰 잡으시고요. 이뷰 있죠? 이 뷰만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딜리트하죠? 그럼 정상적으로 넘어가죠. 클로즈하고 이쪽에 와보겠습니다. 어 이쪽이 아니죠? 이쪽에 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섹션. 여기, 요거 있죠? 더블 클릭하면 60 지수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선들 하면 필요 없다 그러면 하이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저쪽, 도, 어, 도면에서 잡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금 자잘하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Convert to PMI를 썼을 때 가장 확실하게 잘 넘어가는 뷰는 s e c 뷰입니다. 아시죠? 이런 3D 영상에도 여러분 섹션 뷰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섹션 뷰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NX, 어, 지멘스 NX 10 버전을 활용한 드래프팅 강좌 1, 2부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따라 하셨고, 그리고 어,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강의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빼먹은 부분도 있고 아마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보면 아우 창피해 이런 느낌이 항상 듭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애정있게 여러분의 강좌를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꼭 출력하셔가지고 메모에 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좌를 잘 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 인내에게도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